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스윙골파크데미 골프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골프가 더잘 되는 이유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이 정말 요즘은 정말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노력하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지금 옥스윙4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옥골프 배우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좀 보니까 새롭죠?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고로 잘 완비된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레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내네 스윙이 그렇게 정타율이 떨어지는 이유! 야, 정타율이 떨어진다.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오시면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뭐어 등록을 받고 또는 때로는 이제 공치는 걸 보고 어떤 프로그램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딱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유왕, 방법왕, 뭐 초보왕부터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 골프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담백한 맛을 내는 법을 알려드리고 너무 골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줄여서 정말 맛을 낼수 있는 것만 쓰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그런데 어 정타가 그 기준이 됩니다 딱 왔을 때 아예 이걸 못쳐 가지고 막 이런식으로 뒷땅을 치는 분들에게는 이제 정타 치는 것부터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정타를 맞추면 뭐그 다음부터는 좀 기술을 늘수 있는 기술샷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샷에 정타율이 그토록 떨어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 일단은 공부터 맞춰야 뭔가 내가 구실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타율이 떨어지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오늘은 거리적인 측면 내가 공과의 이 거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을 보면 뭐 평소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는 뭐 손을 늘어뜨린 상태로 서고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을치고 탑볼 치지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께 맞지 않는 셋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무조건 내가 정타를 너무 못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공하고 나 사이를 최대한 좁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먼데서 막 이렇게 격투기 할때 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좁게 선상태에서 아이 정도까지는 닿는구나 그러면 너무 붙어 있으면 상대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더 멀리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공과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최대한 공과 가까이서입니다. 그래서 선상태에서 샷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괜찮은데 그리고 정타도 나고 방향성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더니 어, 좀더 가까이 서볼까 이렇게 더 가까이 서죠. 완전 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이 서 있죠. 가까이 서 있는 느낌, 거의 뭐서 있는 느낌에서 스윙을 들고 했더니 어 방향성도 괜찮고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타를 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실전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 이제 나는 맞출 수 있게 됐다. 공을 맞출 수 있게 됐으니까 좀더 뒤로 불러야지. 가까운 상태에서 조금만 뒤로 불러보는 거예요. 공 하나씩만. 그게 가까이 섰던 걸 조금 뒤로 불러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좀칠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상태에서 들고 쳤더니 오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제 또 정타가 나서 또 가운데 쪽으로 보리도 몰려요. 어, 괜찮은데? 그러면 조금 더 뒤로 가볼까?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 상체가 싹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숙여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쭉 쳤더니 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거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저는 이거를 뭐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해보면 한 10명 중에 6, 7분들은 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거리에서 플레이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많으면 내밀어 칠 수도 있고, 땡겨 칠 수도 있고, 뭐들 수도 있고, 별의별 행동을 다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몸 동작에 의해서 저희는 이게 숙여놨으면 그대로 유지돼서 파스처가 유지돼서 올라가는데 내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 뭐 들어 때리는 분도 있고 막 엎어 때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 몸의 잡동작을 일단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까이서라. 가까이 그냥 채가 서겠죠. 서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몸부림을 쳐 보는 거예요. 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타가 일단 난다고 라 생각하면 좀 뒤로 부르고, 좀 뒤로 부르고, 좀 뒤로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리를 찾은 상태에서 연습을 익숙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드로우를 치든 페이드를 치든 그런 기술을 넣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점점 공 하나씩 뒤로 불러서 쳐보면서 나에게 맞는 거리를 찾을 때 정타율을 아주 확연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라게 핵심입니다. 요약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가까이 서는 거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